입니다. <웃음>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끄는 꿈들 중에 버스에 타는 꿈이 있어요. 버스에 타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꿈들이 있거든요. 음, 기, 혹은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그럼 우선 버스에 타는 꿈이 무슨 꿈인지 알려드릴게요. 버스에 타는 꿈인데 대박나는 꿈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럼요. 대박이 나죠. 꼭 금전이 막 굴러 들어와야 했고 막돼지가막 집안으로 막 무더기로 들어와야지 길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돼지가 집안으로 무더기로 들어오는 꿈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어, 대처지르고 우리가 꾸는 꿈들은 뭐, 뭐 머리를 다듬는다거나 아니면 은뭐 흐르는 물에서 목욕을 한다거나 아니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버스를 타는 꿈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자, 버스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스하면 떠오르는 게 공공, 어, 공공교통수단이죠. 그리고 버스는 개인이 운영하기보다는 어떤 어, 큰 컴퍼니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공공기관이나 큰 단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에 탄다는 것은 취업이 됐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부서를 옮기다던가 아니면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하던 일을 갖다가 다른 파트를 옮긴다는 뜻이 있는데 자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버스를 탄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 어떤 큰기업에 발탁이 되거나 그 버스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뭐 2층 버스도 있고 그뭐 위에 관광처럼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어 그런 거 조금 더더 더 커가지고 내가 뭐 출장도 뭐 자주 갈수 있고 그런 좀 버스의 크기와 버스의 그 블링블링한 그거에 따라서 그 내가 머무 들어가는 그 회사의 사이즈가 정해지겠다라는 거지 버스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막 나. 고 깨적자고 우중초한 거야. 좀 오래되고 좀 가세가 기울어서 가는 그런 회사에 들어간다는 뜻이겠고. 버스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좀 알려진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버스가 진짜 휘황찬란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은 뭐 3대 기업으로 딱 발탁돼서 들어간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발탁해서 들어갔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어, 버스에 사람이 만 원이다. 아니면 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다 앉아서 간다. 그런데 나만 서서 간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가는데 나는 그 회사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게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스 안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어, 너무너무 많고 막그 서서 가는데 막 부딪히고 막 이러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일하면서도 어, 내가 그내 역량을 갖다 다 말하지 못하는 거야. 경쟁자가 너무 많고 거기에 낑겨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버스에 탁 탔어. 버스에 탁 탔는데 운전기사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데나 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음, 내가 내 역량을 갖다 충분히 발휘하는데 지장도 없고 방해도 없고 어떠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야. 그 버스를 타고서 종점까지 가서 내리냐 아니면 중간에 갈아타냐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종점까지 가서 딱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음, 내가 그 일을 갖다가 주어진 일을 갖다가 무사히 맞춰서 좋은 성과를 갖다가 딱 거뒀다는 어, 거잖아요. 왜냐면 회사에 들어가도 한 프로젝트에 나오잖아 어떤 이벤트를 만든다던가 그 어떤 이벤트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전 이미 거기 들어갔습니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타라고 한다면 은 같은 이벤트를 하는데 경쟁이 또 없었던 경쟁이 갑자기 붙는다는 뜻도 되고 그러다가 내가 밀려 밀려 얼떨결에 내리게 됐다 라고 하면 은 경쟁이 밀려서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 타서 내가 종점까지 갔을 적에 어떤 상태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버스, 타, 버스 타고 종전까지 가는데, 주, 그 창밖으로 이렇게 비유가 보이잖아요. 비유가 보이면은 어떤 어떠한 그 이벤트들,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내가 지나가는 버스를 사람들이 쳐다본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 나데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벤트라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갖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면은 나는 거기서 업무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그닥딱 좋은 평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 내가 어떤 부서에 발령을 받았어 근데 그 부서가 무슨 가, 어, 발령 어, 부서냐 하면 인사과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다가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걸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볼때 나는 충신이지. 어, 그리고 내가 그걸 맡았으니 그걸 갖다가 맡았으니까 내가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영역껏 커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바깥에서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어, 나는 바깥에서 볼때 세상 비난을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바깥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의 풍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종점에 도착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갖다가. 어, 훌륭하게 맞췄다라는 뜻이고, 어, 내가 내렸을 적에 내 차림새나 내 어, 얼굴이나 행색들이 굉장히 블링블링한 상태로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업무를 마침으로 인해서 나한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중간에 내렸어요, 중간에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내렸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밀려 내렸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렸냐. 근데 자발적으로 내려서 그냥. 어 자발적으로 내린다 면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어, 너무 어뭐 내가 좀더 색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싶어서 내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릴 적에 어디서 내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딱 내렸는데 거기가 진짜 어.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좌충수를 둔 거고 내가 내렸는데 거기 환경이 너무 좋고 또 다른 버스가 와서 바로 잡아 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좋은 지점에서 제대로 내려서 다른 부서로 갔다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동을 할때 같은 버스를 탔냐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탔냐 라고 봤을 적에 만약에 가슴 버트를 땄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회사인데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다른 내 일을 갔다가, 어, 쫙 펼친다는 뜻이고, 음, 다른 버스를 탔다라고 한다면은 이직을 하는 건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버스를 탔는데 아까처럼 그 버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버스에서 그 이전처럼 편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 옮긴 곳에서도 내가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이고, 내가 처음에 탔던 버스는 굉장히, 어, 나, 나하고 기사 밖에, 둘 밖에 없어서 편했는데, 갈아탄 데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같은 버스, 버스를 갈아탔다 해도, 어느, 어, 거기서 약간, 어, 희비가 갈, 갈린다라는 거지. 음. 내가 버스에서 밀려 내렸다 하더라도 다음번 버스를 탔을 적에 그 버스 안에 상황이 좋다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차는요 라고 한다면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기차, 어, 기차하고 어기차 버스는 뭐에 무슨 공통점이 있냐라고 하면 은 정해진 노선대로 간다라는 거지. 택시는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지만 어, 버스하고 기차는 정해진 대로 간다. 그리고 기차는 더 많은 곳을 탄다. 그리고 기차는 대체적으로 나라에 소속된 기관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나 어떤 큰 기관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여러분, 대중교통을 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타가지고 사람들이 버스는 탔는데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그냥 그런 데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원서를 넣는지 한번 그거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취직되는 거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고 그 버스 안에 사람의 수만큼이 다내 경쟁자고 그 버스 안에는 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해서도 내가 편안하게 내 역량대로 할수 있다.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버스 꿈 놓치지 마세요 버스 타는 것도 길봉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해몽이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